잡고, 치고, 잡고, 치고, 잡고 치고, 잡고, 잡고 위에 줄 맞추시고 시작 시 자, 거를 타이밍에 딱 맞춰서 다압 다압 다 아. 다 아. 다 아. 다 아. 다압 엄지를 자 아, 하면서 자꾸 적응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추시고요 맞출게요 시작 다 아. 시 <놀리는> 내리고 아, 아, 아, 오시게 되면 내밀어 아, 오시게, 아, 오시게 됩니다 아. 잘 하시 네요. 제가 손을안 대도 돼요. 맞추 세요. 18분음표 2개짜리 잡을때 탁 잡아줘야 돼 맞추죠 아, 아, 스톱 시작 딱앞 앞. 그렇지 치는것도 잡는것도 딱딱 맞아야돼 치는건 음표 잡는건 심표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